그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게 어, 아니 잘 가고 있는데 뭘 쌍바닥을 걱정하고 쌍바닥 관점은 여기서부터 계속 나왔어요 야 쌍바닥 찍는다 쌍바닥 찍는다 쌍바닥 찍는다 쌍바닥 찍는다 쌍바닥 찍는다, 쌍바닥 찍는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정작 여기 지금 80% 올라갔거든요 어, 80% 올라갈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할수 있는 게 없어 어. 아니 오르고 있는데 왜 떨어질 걱정을 하냐고 모르고 있는데 뭐 꺾여가지고 그때부터 뭐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쌍바닥 관점으로 봐가지고 뭐 쌍바닥에서 죽든가 근데 여기서 그 쌍바닥 관점으로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쌍바닥에 오면은 사질 못해요 왜냐면은 쌍바닥에 왔을 때 사는 그러한 배짱이 있을 거면은 어 이미 올라갔을 때 여기서 죽었겠지 저는 지금 쌍바닥 관점으로 보는 게참 그러니까 쌍바닥 관점의 가능성이 없다 이게 아니고 지금 왜 쌍바닥을 걱정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쌍바닥에 대한 쌍바닥에 대한 그 이론에 대한 관점이 뭔지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것 같은데, 자 쌍바닥 패턴이 하락에 대한 우려를 확인하기 위한 패턴인가요? 아니에요. 쌍바닥 패턴은 이전 반등 지점에서 떨어졌을 때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여기서 매수를 보는 관점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아직 목선조차 어디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쌍바닥 관점을 뭐하러 우려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여기에서 왔을 때 어? 이제 거의 쌍바닥 오겠는데?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더 좋은 시장심리로 작아갈 수 있는 패턴이 쌍바닥 패턴인데 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냐고 아, 너무 답답한 소리를 지금 쌍바닥 패턴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답답한 거야 쌍바닥 패턴은 좋은 거예요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은 이 바닥에서 살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건데 과연 지금 아직 목선조차 만들지 않았는데 쌍바닥 패턴이 나올까? 라고 그. 지금 막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쌍바닥 오면은 살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방송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저는 별로 그 방송 볼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올라가고 있는 게몇 퍼센트인데 지금 거의 100%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쌍바닥을 외치고 있어 아시겠죠? 쌍바닥은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쌍바닥은 이미 거의 다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쌍바닥 걱정할 때는 쌍바닥은 걱정하는 패턴이 아니고 기대하는 패턴이라고 기다리는 패턴 네, 아시겠죠? 지금, 지금 쌍바닥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어, 그니까 기술 분석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왜 하는 건데, 왜? 어, 왜? 트레이딩 하려고 기술 분석하가지고, 여기에서 뭐 매수지점 찾고, 매도타점 찾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쇼 포지션을 잡으려고 했는데, 쌍바닥 패턴의 목선을 지금 예상해가지고, 쇼 포지션을 들어간다고? 그런, 그런 개똥같지도 않은 이론이 어딨어요 어, 쌍바닥 패턴의 목선을 예상하고 슈포지션을 들어간다고? 네, 차라리 그냥 동전으로 홀짝 하는 게 낫지 네, 그냥 쌍바닥 패턴을 지금 언급하는 것들은 무시하십시오 무시. 네. 주봉 꼬리 기준으로 닿은 게 7420? 7450? 그러니까 지금 그 12MA 있잖아요 12MA선에 딱 닿은 상황입니다 12MA선 12MA선에 딱 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타겟이 26MA 겠죠. 그쵸. 26MA 어. 자 근데 이 MACD 성끼리 그러니까 EMA 성끼리 골든크로스를 만드는 요 시점 요 시점이 나오면 은 캔들은 이미 올라가 있을 거예요. 위로 어, 여기 보시면은 이미 골든크로스 보고 가면 은 주봉에서 늦죠. 늦으니까 우린 조금 더 빨리 그거를 캐치하고 싶어. 어, 그래서 나오는 게 MACD에서 어, 그래서 나온 지표가 MACD고 그 MACD에서 심지어 조금 더 빨리 볼수 있는 게이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이 뭐냐? 결국 MACD 선의 요 모양입니다, 모양. 모양이 요 시그널 선, 시그널 선이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면 몸통을 줄이는 거 그리고 그 줄여 나감에 있어서, 줄여 나가는 데 있어서 모양이 너무 급격하게 가든가, 그쵸? 급격하게 가거나, 뭐 급격하게 이렇게 크로스를 만들든가, 급격하게 위로 섰든가, 이게 아니고,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바닥을 가지고, 어, 크로스를 만들다든가, 영선 위로 가든가, 시그널선이랑 크로스를 만들던가 어, 그렇지 않고 그 시그널선이랑 한번 부딪혀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가든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은 어, EMA선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저... 주봉차트에서 12MA, 26MA는 상, 생각보다 좀 길게 움직이는 그 이동평균선이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만약에 급격하게 MACD선이 움직인다? 이거는 본래 회기, 추세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움직임이고 어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완만하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추세가 완만하게 어, 조금조금씩 어그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MACD의 모양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MACD의 모양 일봉차트에서는 MACD선 영선이 넘었네요. 오. 골든크로스 이후에 어, 어영부영하게 뭐 약간 어정쩡하게 이어나가다가 이평끼리 어, 정배를 만들었습니다 이평간의그 크로스는 우리가 그 이목균형표에서 그렇죠 호전 상태를 이미 파악을 해서 이평보다 먼저 이목균형표에서 호전이 나왔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선이 고개를 든거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기준선이 고개를 들었다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뭐 이평 개념이랑 똑같아요. 이평선이 이 떨어지다가 평평하게 만들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추세 이평의 모습이 고그 추세잖아요. 근데 기준선도 똑같습니다. 근데 기준선이 이평보다는 조금 일찍 움직이죠. 왜냐면은 이동 평균선은 어쨌든 에버리지 값이잖아요. 각 값들간에 그렇 A1, A2 플러스 좀, 좀좀좀좀 좀 해가지고 An 값그니까뭐 그 각각 그 변수마다 값들 더하고 거기에다가 평균을 떼어려 버리니까. 아무래도 움직임 자체가 조금 그 희석된다고요. 근데 음, 이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26기간이죠. 26캔들 일본이면 26일, 26일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빨리빨리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평선에서는 지금 골든크로스가 이제서야 나왔는데, 그렇죠. 리모컨 용패선은 진작에 어, 이미 1호 커진이 먼저 나왔다. 그래서 이평과일목균형표 2편 상에 어, 저런 그 어떤 활용방법 그리고 만들어지게 된그 계기, 목적, 형태 이런 건 비슷하지만 어, 그 계산법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 자체가 활용, 그 조금 신호 자체가 약간 다르게 나온다 어, 저런 식으로 디테일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그래도 구름대 지지를 잘 받아 나가면서 수렴 채널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렴 채널이어서 음, 뭐 그렇게 안 좋은 상황도 아니고 뭐 나쁜 상황도 아니고 그냥 수렴이다. 그냥 수렴이다. <웃음> 네, 한 시간봉 그리고 네 시간봉에서 보시면은 전환선 지지 받고 있죠? 전환선 지지 받고 있고. 기준선 지지까지도 아직 여유가 있다. 기준선 지지가 한 7,000불, 7,150불인데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움직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져도 7,800불 가는 그 움직임에 대한 타겟, 음, 그거는 딱히 뭐 수정할 필요 없이 계속 유지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웃음> 어... 그럼 단기봉으로 보겠습니다. 유채널 관점을 조금 확장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안되게 아, 좀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 지울래요. 저거 아니어도 볼거 많으니까. 지금 제가 7,800부, 7 8 0를 타겟으로 보는 이유. 그쵸? 파동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S파동 어제 말씀드렸던 거. 여기 찍으면 은 우리 이전에 7,000불 고점 저항 나왔던 유 지점 고지점에서 그 다시 한번 지지받고 반등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 그림 그러면 그은이 자리에서 쭉 이어질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파동만큼 가는 게딱 7,800불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에 이미 반등을 준 거라고 봤는데 지금 모양 보니까 수렴 채널 이후에 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식이면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조금 더 타이트한 음, 그러한 지지구간 확인하고 나서 어, 갈수 있는 움직임 이것도 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수렴채널 위로 가도 7,800 뭐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7,000불 지지받고 7,800 어쨌든 롱입니다.